오늘은 고린도전서 인물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소스덴의 갈리오, 디도이스도 그리스보, 스테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고린도전서 1장 1 8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오늘 말씀드리는 고린도전우서는 갈라데아서 데살로니가전후서쓴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를 썼고요. 쓴그 장소는 에베소서에서부터 후서에는 마게도니아에서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3차 전도정에서 여 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 전서는 53년서부터 57년까지 쓴 것으로 보고 있는데 3차 전도여행에서 고린도 전우서 로마서 쓰여졌고요 나이로를 봤을 땐 48세에서부터 52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어, 오늘 제목은 바울의 1 8개월간의 감춰진 사역들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아,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에서 나온 거 보면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자저 보겠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석달 동안 말씀을 증거했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두란노 서운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에 두해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3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나온 거 보면 어, 사도행전 그 56에서 57년 사이에 고린도전서 3개월 동안 체류했다고 나오는데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그 지방에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석달 동안 있다가 돼 있는데 여기 석달 동안인 것이 3개월 체류 됐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3개월 동안 체류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냐면 56년 여름 동안에 1년 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에 행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류리건 사건이 어디 있느냐 그걸 보는데 바로 역기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9장, 아, 15장 19절에서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류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측의 그림처럼 보면 마게도니아에서 곧바로 아데노 내려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갔습니까? 내려간 것이 아니냐. 그마게도아에서부터 일르리건 좌측으로서부터 쭉 올라가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덴으로 내려가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대살로니까 여기서부터 일르리건을 갔다가 다시 아덴으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아까 2년6 개월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2년 3개월, 3개월과 2년 6개월이죠. 그 1년 6개월이 빈 것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 전부 다 어떻게 되냐? 바로 5년이라는 세월이 분명히 확진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 이게 그 고린도전서의 고성을 보면 근로의 집에서 온 편지로부터 내용에 대해서 보고 거기에 대한 책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절까지가 그 말씀이고 7절부터 서1 0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편지에 대해서 답변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절,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17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소식에 대해서 나와서 인사와 감사와 분쟁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18절부터 서 4장 21절까지는 분쟁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금 메시지에 대한 오해, 보금 전달제에 대한 오해, 바울 사역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나왔고요. 5절에서 5장을 보면 음행하는 자가 나오고요. 음행하는 자는 뭐냐면 음행하는 자와는 상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징계로서 구원을 해줘라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은 어 세상법에 대한 소송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소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6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은 결혼, 이후그 다음에 이혼, 독신에 대해서 나와, 나와 있고요. 그것은 뭐냐면, 부르심에 대해 그대로 지랄까? 만약 결혼할까요? 말까요? 했을 때, 그건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녀라고 나와 있고요. 처녀와 과부에 대해서 얘기되 있고, 그 다음에 재혼은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8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우상, 재물과 숭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유와 연약한 형제에 대한 원칙, 그리고 바울 사도에 대한 권리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11장 2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머리에 두 권을, 수권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주의 만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12장 14절에서 보면, 어, 성령을 사, 사용에 대한, 성령을 사용하는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방언과 예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12장에, 나온 거 13장이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알고 있죠. 자, 그 내용이 나오고 있고, 15장은 부활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 부활장인데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어, 죽은,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깨어나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한 자들의 몸,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생명에 대한 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을 보면 성도되는 연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권면과 인사로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오늘 내용은 자, 1장에서부터 3장을 중점적으로 해서 파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쓰여진 것은 에베소서 기록이 됐고요. 기간은 A.D. 56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말씀해 드겠습니다. 리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교회, 어, 교회 교회 교회 성도라 불리지는 자에게. 은혜와 평균기를 원하라고 인사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울이 이고린도전서는 누가 썼냐면 사실 바울이 쓴 겁니다. 바울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소수대내는 사람을 여기다 끼워 넣었다는 것은 소수대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이 장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교회를 누가 개척했냐면 사실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개척한 교회라고 뭐 이렇게 얘도 해도 관계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썼냐면 하느님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하느님을 칭송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보면. 두 번째 보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빌리보와데살로니카가 있고 고린도와 갱그리가 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에 11.2km 정도 떨어진데 갱그리가 있고요. 갱그리가 있는데 갱그리아에서 그 사이가 있는데 자 여기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게 뭐냐면 그 아데네하고 사이다 보면 운하가 있습니다. 고린도 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운하를 갖다 뚫은 게 1893년인가 그렇습니다. 1800 년이 되는데 그게 오스만 터키에서 해방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11년간 뚫어서 이그이 그, 운하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네로 황제 때도 이것을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울리어 시저 때도 율리 시저 때도 이것을 뚫으려고다가 실패했죠. 그리고 네로 황제 때는 안 되니까 이 통나무를 굴려 갖고 넘긴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1894년 오스만 터키에서 해방되면서 만들었던 겁니다. 자, 고린도는 어떻게 되어있냐 아덴을 능가하는 어떤 거예요? 헬라의 정치적 상업적 중심도시였다. 그래서 국제항구로서 수많은 문화들이 도입되어서 동서양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의 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구도 아테네의 20배 정도, 만, 한 20만 명이 되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아프로디테 신전인데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뭐냐면 신전 창기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종류의 신전 창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프루노야, 프루노이, 그 다음에 헤타이라는두 종류의 창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 창기 이 프루 노이는그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그러니까 이 광, 성적 관계만 하는 그거는 관계만 하는 그 프루노저 이그 창기였고요. 신전 창기였고요. 그 다음에 헤타이라는 그 몸을 몸을 팔기는 하지만 성전에서 창기 노릇을 하지만 예술, 철학, 그 여러 가지, 그 철학, 그 무슨 그, 그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학식한 그런 여자들이었다고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일반 천민이 아니라 귀족들 상대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저 누구죠?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애첩도, 애첩도 해타이라 출신이었다고 생각, 얘기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크라테스가 그, 그 알렉산더 대왕한테 당신 여자들한테 너무 빠지지 마시오라고 저, 저, 그 지적을 하죠.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은 그 전쟁하러 나가고 그때 소크라테스도 이 해타이라한테 어, 그 뭐죠? 그 유혹을 당해서 아주 그, 그 여자한테 그 바람이 났던 그런, 그런 역사적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게또 뭐가 있냐면 자 프리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자는 뭐냐면 그아프로티테의 대역을 많이 섰다고 그럽니다 대역을 많이 행동해서 어그 수영도 같이 수영 해타을그 그 뭐죠 그저아프로티테의그 그 대신해서 뭐 어, 수영을 하고요 그 해변가 수영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것이 이제 이 사람들 이 아테네 그 사람들한테 뭐 그, 뭐, 저기, 고린도 사람들한테 이게 신성 모독이다, 그래갖고, 이 여자를 그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니까, 러이 법관들이 전부 다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여자는 유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변호사, 그니까 이 여자를 갖다 삼, 흠모했던, 어, 히페 리테스란 사람이 그 갑자기 이저프리네가 입고 있던 옷을 딱제끼니다제끼니까이 재판관들이 이 여자의 그 나체를 보고, 너무 너무 아름다운 나채를 보고 놀래서 무죄를 그 선고했다는 그런 아주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자프락스텔레라는 사람이 그 아까 얘기했던 프리네 베 반에서 그 여자를 상대로 해서 아포르티테 비너스, 아프로디테 그 조각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가 있고요. 자, 중요한 것도 하나가 이게 이거 있습니다. 맥춘 복납자라는게 있었는데, 그, 저, 이 그리스도 역사학자 헤로도투스가 그 밝혀낸 게 뭐였냐면, 바벨로니아에는 맥춘 복납자라는게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자들의 일생에 한 번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 남자와 관계를 맺어 성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그런 그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거기가 밀리타시라는 밀리타라는 그 신전이었는데 그게 나중엔 그리스에서 가서 아프로티테라는 신전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로니아에서는 그 밀리타시라는 밀리타라는 어떤 그런 그 신전이었죠. 그게 아프로티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아프로티테인데 이렇게. 어, 그,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웃지 못할, 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런, 그, 제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어, 젊고 아름다운 여자는 그게 하루 만에 그,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어, 뚱뚱하고 못생기고 막 그렇으면, 예를 들어서, 그거 늙고 그러면 선택을 못해서, 그게 3년, 4년 동안 이, 저, 밀리타그 신전 앞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웃지 못할, 어떤 그런 그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내용들 고린도 교회 지역에서 나오는 아프로디테의 그 신전에 대 나오는 악령들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 거기 나오는 프르노이하고 그 다음에 헤타이라는 두 종류의 창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경우에 결국은 음란과 같이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우상 이, 이 음란이 어디서부터 온 것은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우상 숭배와 음란은 항상 같이 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 사람들이 푸르노이가 서민하고 관계를 맺죠. 이 푸르노이와 서민이 관계됐던 이 사람이 교회를 가고 회계라고 교회를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이 자기가 그 어떤 영적 솔타이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갔을 때, 교회에 갔을 때그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 성도들이 물들이 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조차도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서 나왔냐면 고린도전서 6장 1 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창녀 합하는 자는 그와 한몸인줄 알지 못하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면 아무것도 아닌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 어떤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영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우리가 주님과 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을 받아가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창기와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해요? 창기에 그 음란한 영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 위에서 오는 그 도표 자체가 뭐냐면 그 악령을 솔타이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들어왔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전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우리가 그 어떤 그런 그 음란한 행동을 할 경우 음란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 음란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이 이렇게 그 신전 창기가 있었던 것은 언제부터였느냐? 그 시대는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자, 에스겔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에스겔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니다 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북문에 이르,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연인들이 앉아 단무술 위해애곡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무술 위해애곡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단무술이라는 것은 창세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 바벨탑인데, 바벨탑 밑에 보면 그런 그 방들이 하나 있죠. 그 여인들이 여기서 옷을 벗고 여기서 애국을 한다는 얘기예요. 단무스를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참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이 여인들과, 어떻게 해요?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성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한테 그 악령을 받아서 사람들이 악령이, 돼, 악령이 그것을 갖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어머면 이겁니다 자 보세요 고대 바벨렌 절대군주였던 디무롯과 결혼한 세미라미스는 아들 단무스를 낳았다 디무롯은 태양신이고 자신을 하늘의 여왕이라고 지칭하며 신전에서 피를 바치는 제사를 요구했고 신전 노의 호문과 매춘을 일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예, 월드미션 뉴스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부터 가그 뭐예요? 그 니무라, 니무롯은 언제 나오냐면 니무롯은 그, 그 홍수 이후에 나왔던 것이 니무롯이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누구냐면 니무롯이거든요 그때라면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세무라미스로부터 시작된 바벨론의 심리적 교리와 의식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시대에서도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요? 뭐예요? 바벨론 종교가 전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녀 이름은 바벨론이야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사람들에세미라미스그 다음에 에굽 땅에서는 아시스요, 그다음아수르에서는 아슈타르, 가나안에서는 아스타롯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 인도에서는 칼이라고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왼쪽에 그 탑들이 보면 여기가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나오는 건데, 그니까. 에베소에서는 다이아나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 맥꼭대기에 위에 있는 것은 바벨탑을 상징한 거였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자, 요것이 보면 나온 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에서 론 아까 태양신, 은 남자신은 니무롯, 여자는 뭐냐면 세미라미스, 아들은 담무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 이시스, 호러스, 그리스에서는 제우스, 아프로디테, 디오니스스 로마에서는 소울, 비너스, 아티스, 가나안에서는 바알, 아스타로 다부스 그가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요. 저희가 많이 돼서 바알 신과 아스타로치라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결국은 세메라미스와 니므롯과 다부스에서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게또 이게 뭐냐면 이 내용이 어디와 연결되느냐? 유한계시록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24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땅 위에 위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성 중에 발견되었느니라 딱 얘기가 나오죠 무슨 얘기예요 사탄이 선지자와 성도들을 갖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뭐랬냐면 큰성 바빌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루다 하느님이 화가 나갖고 얘네들 갖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큰성바벨론을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나냐면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네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아람어에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네 안에 들리지 아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이 내용은 사실 그아람어 성경에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없는데도 뭐냐면 이것을 갖다 좀 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가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등불 및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내 복수를 말미암아 만국에 미혹되더라 등불이 뭐예요? 다시 비추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서 다시 들리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등불 비치는 것은 이게 반문이라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보여요? 우리가 술집을 갔다. 룸사랑을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룸사랑에 들어가면 처음에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밴드가 들어오죠. 밴드가 들어오면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검은 곳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어떻게 해요? 들어온다냐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반문화 네온살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 남녀가 그 호텔에 갔을 때 그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들리지 않게끔 반문화를 모두가 멸하여 버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게 진노가 그렇게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사람들과 어렸을 경우에는 우리도 죽음을 면치 않는다. 우리가 반문화에 혹하고 음란문화에 혹하다 보면 우리는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왜 왼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 어, 레이디가가 그 실황으로 보는데 그, 그 인신 제사를 형상화해 있는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퍼포먼스를 갖다 한다는 것은 이것이 악령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 들어가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이게 레이디가가가 이 뿔을 만들었는데 이 뿔이 뭐냐면 사탄, 사탄에 대한 뿔이거든요이 사탄이 이겁니다. 바펌에서 이. 그 뿌리 있죠? 뿌리, 그, 뿌리를 갖다가 누가 쓰고 있어요? 레이디 가가가 쓰고 있는 거예요. 마돈나, 레이디 가가다 이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뭘 상징할 수 있냐? 우리가 그 아이돌 있죠? 아이돌. 아이돌도 우리가 보면 우, 사탄 우상숭배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추는춤 같은 것이 무작위 음란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 주술로, 내 복술로 말미암아만국에 미역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해요? 내가 하는 것을, 나는 하는 행동과 그, 그 음악으로 인해서 바뀔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루시퍼는 하느님을 찬양하던 반역한 천사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찬양하던, 장하던 하느님 천사가 배반해서 만든 게루시퍼라는 얘기예요. 루시퍼가 뭐 하고 있어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세상에 음란과 그다음에 더럽고 취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차탄, 바로 루시퍼란 얘기예요. 거기에 노란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아이돌 같은 사람들, 또 네이디 가가나 어, 뭐예요? 마돈나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확실한 건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왔던 그뿌리바포메 그 뿌리, 네이디가하고 똑같죠. 자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홍수 이후 우상 승배 기온이 어디서 왔냐 면 세미라 미스에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2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 않냐고 마음이 어디어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왜 썼냐면 자 구스의 아들이 니무롯입니다. 니무롯과 결혼한 사람이 세미라미스인데 그 니무롯이 죽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단무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라미스가 단무스를 보고 뭐라 하냐면 니무오이 환생을 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무스는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죠그 나서 뭐냐면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는 신의 어머니고 신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자 우상화 시킨 거죠. 우상화 시켰다는 볼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이그 단무스가 어 40살 됐을 때뿌에 그 받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메라미스가 너무 너무 통곡을 하면서 40년 동안에 애곡을 해요. 애곡을 하면서 지하에 내려가서 이 단무스를 살려냈다고 얘기하는 그런 그 이런 얘기, 일이 얘기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애국을 했는데, 그 애국할 때 신전에서 성전, 신전 창기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남창 또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이, 그러면서 담무스와 세미라미스가 죽자, 거기에 뭐냐면 바벨탑에서 있더라도, 그, 갑자기 그 언어가 다 분산됐는데, 언어가 분산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의 그걸 이 신화를 갖고, 그런 문화를 갖고 각지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그 바벨론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퍼진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세미라미스가 에굽에 갔을 때 이스라 이집트에 갔을 때는 아, 이시스그 다음에 어떻게요? 해 천주교 카톨릭으로 서해 마리아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찌 맞지 에굽이 그동에 에굽에서 그 나온 그 장자 그거와 어. 이시스가 이시스가 성모 마리를 받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뭐냐면 아데미 여친을 뵙죠. 아데미 여친이 뭐냐면 아까 다이아나라고 얘기하고 아데미가 아데미 그 에베소에서는 다이아나라 저 아데미로 그 변지 변, 변해서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갔냐면 성모 마리아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모 마리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그 신명계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시라의 여자,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창기가 잊지 못할 것이요. 어디에 못해요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남창 잊지 못하고 신전이, 있죠. 신전,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럽게 추하게 추억, 번 돈들은 갖고 오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가징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상화 작업은 뭐가 어디까지 갔으냐? 우상화 작업은 정말 많이 갔습니다. 작업이 어디까지 갔냐면 431년에 에베스 공유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머니는 맞지만 어,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인간이었다는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네오, 네오토리우스란 사람이, 거짓말 하지 마라. 그건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은 예수, 육신의 어머니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알렉산드리아 공유에서, 알렉산드리아 그 주교가 뭐냐면, 이 사람을 네오토리우스를 이단이라고 해갖고 쪽아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이단을 쫓겨난 다음에 네오토리우스는 어디로 갔어요? 중국, 몽골까지 갔어요. 그래갖고 전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네오트리오스입니다 우리가 신라 시대까지 신라 시대도 그이 그 그런 잔재가 십자가의 잔재가 그그 그 뭐죠 그이 불상에 표시가 돼 있는 것을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1854년 교황 바, 비오 구 세가 마리아는 죄 없이 천년 잉태했다.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1931년, 대오토쿠스 논쟁이 확정이 됐는데, 뭐예요? 431년에, 그러니까 1500년 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에베스 공유에 논쟁했던 것을 갖다가, 교황, 비옥, 구세가 아주 확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확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950년에 뭐냐면 마리아 부활 승천했다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대로 했던 얘기예요 카톨릭에서 그런데 1 9 6 2년 마리아 종신 천녀설 종신 천녀설인데 어떻게 야거보하고 유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수 있었다는 것은 우상화 작업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상화 작업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음란이 뒤쫓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니무롯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창세기 10장 8절에서도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로서 낳으니 나와있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니무로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도 하더라. 그니까 니무로서 무지하게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땅에서 그 아스루, 그니까 거기 니누에까지 다 해갖고 거기서 뭐냐면 그, 그,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벨론, 옛날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성읍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세기 11장 1절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더라. 그러니까 바벨탑을 올라가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전부 다그 뭐랄까요? 그 전부 다다 다 언어가 똑같아갖고 일을 할때도다 일사불란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하늘을 다까지 올라갔다. 그래갖고. 요악해서 짜고, 왔고, 어, 얘네들이 어디까지 줬나 봤더니 무지하게 높이신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지면에서 그 언어를 갖다 다 분산시켜버렸어요. 분산시켰다는 거 없어요. 말이 다 틀리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공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니무롯이 야, 가! 그러면 갈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뭐냐면 니무롯과 그 세미라 미스의 어떤 그런 그 상을 그 뭐죠? 그, 그 주, 주정. 그걸 갖다 만든 상태에서 그간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어그그 그 땅에서 그 성읍을 그큰 바벨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거기다 에그1 1장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또 말아 말하되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해 그 꼭대기 하늘을 닿게 하여 그 이름을 내고 온 침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뭐냐, 뭐냐면 오 절에 보면 여호께서 그들의 침을 흩졌고 건설을 그 와서 보니까 많이 줬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생각했고 어떻게요? 해 그걸 갖다 언어 를 갖다 또 혼잡하게 만들었죠. 그 이름이 바벨하니여호께서 거기에 온 땅의 언어를 잡저 잡정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하여호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침에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그래고 보면 나온 내용이 이겁니다. 자, 근데 온 땅에 오늘 한나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누가 하고 있어요? WCC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그거를 갖다 주도적으로 하는 게 WCC에 들어진 오 않았지만 거기서 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카톨릭입니다. 그, 그 교황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NCCK라고 해래 갖고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회장이었던 분이 누구였냐면 김삼한 목사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WCC 선언문을 보면 저 1차 암스테드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공산주의는 가난과 불안전으로부터 구원한, 구원, 구원의 한구원 수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구원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WCC는 공산주의를 찬양, 고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1967년 3차 회담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마르코스주의는 자유로운 사, 저, 사회의 구인을 위한 필수 이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998년 8차 암스테르담 회담, 아, 8차 회담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주장을 했어요 우리 여성분들, 우리 여자 성도들, 신도들은 WCC를 환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어, 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이 그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여기에 전부 다 몰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이 내용들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2005년 11월에 고향 베네딕트 16세가 불신자도 역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십차 총회에서 부산 십차 총회에서 뭘 했냐면 동성애에 관해서 아주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해서는 안 돼야 되는 것이 동성애고 그 다음에 일류를 갖다가 반하는 행동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바로 W.C.입니다. W.C.는 종교는 뭐냐면 하느님 외에도 구원받는 곳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다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요 무호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자미덕도 없애거나 덮져서는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선 될수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요 하느님의 사람들이, 어, 뭐가 돼요? 하느님이 되고 싶어 하고 하늘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있어요? 바로 원죄를 지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르자 먹으면서부터 이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 여기까지 와 있다는 얘기죠. 자. 자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가 언제부터 시작된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언제 갔느냐를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자 바울이 아덴에서 떠나서 고린도로 이르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죠. 이 아굴라는 그 본토 사람이고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인데 아, 아굴라를 사랑해서 결혼했던 을 거죠. 글레디오스 황제 때 뭐냐면 어, 이그 유대인들이 하도 유대인들끼리 다투니까야 니들 나가. 그래갖고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이저그래 쫓겨나는 것이 어디로 쫓겨났냐 바로 이저 고린도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전부 다 쫓겨난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했는데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유대인 격언의 몸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돈을 돈을 벌어먹고 사는 일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자식에게 강도지를 가르치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전도를 하고 선, 선교를 갔을 때 항상 일터 사 자기가 일을 하면서 어, 선교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회당에 가서 저 말씀을 전하고 강론할 때 절대로 어떤 그런 그 비용을 어떤 수고비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요? 자비량으로 모든 것을 처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그, 그, 그, 그 보통 저녁 때요. 저녁 때 가서 회당에서 얘기를 하고, 그 그러니까 더우니까 회당에서 그 강론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열심히 돈을 벌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브루실라 아굴라.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어떤 그 2차 전도영에서부터 3차 전도영까지 동행한 사람인데 평생 동역자였죠. 그 다음에 발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신적인 믿음의 소유자였고요.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가정결죠 개척한 아주 신실한 일터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포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돈에서부터 바울한테 오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두인들에게 이수는 그리스도라 밝혀 정언하니 그들이 대적가에 비방하거늘 저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도 이방인게 가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도 이제 유대인들이 그 그러니까 뭐예요 그 데살로니까 그 교회에서도 뭐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왔죠. 여기도 마찬가지 고린도에서 잡아 죽이려고 비방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의 톤을 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난얘 잘못 없어. 얘, 네가 구원 못 받는 것은 너의 책임이야.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책임 물으라고, 물으라고 생각하지 마라. 알았어? 나는 너희들한테 이제 복음 안 전해. 나는 앞으로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킬 거야. 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면 뭐냐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어, 사람이 사, 저,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냐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바오를 보고 아, 내집 가서 쉬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내집 가서 쉬십시오. 그게 뭐냐면 바회당 옆에 보니까 어떡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뭘박저 아주 구박하고 막 그러니까 속박하고 그러니까 디도 의수가 자, 우리 집에 가 삽시다. 무작이 담대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죠. 그런 거 두려움도 없고요. 자,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회당장인데 왜 그랬을까? 회당장은 유대인에요. 이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와 모든 것도 마찬가지만 지첫 번째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기독교로 그 개종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 기독교 그냥 그냥 그 기독교로 간 이방인들이 있고요.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 칭인을 믿다가 기독교로 온사람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디도 유스도란 그리스보란 사람은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온 집안에서 자기 식속, 식속들과 식 가족들 모두를 어떻게 해요? 새 침례를 받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주 있는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보란 사람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인격이 품격이 그다음에 존중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족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람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두드러, 두리 찾지 말아라. 바울한테 하느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러면 사실은말씀이성 중에 내네 백성이 많으니까 너 빨리 전도하고 해. 알았어? 그러면서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개정한 사람이었고요. 복음에 대한 갈급함에 있어서 같이 숙직을 하면서 바울에게 그런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 공격했을 때도 용기 있게 바울을 숙소로 인도한 사람이었고 사교적인 사람이었고 고린도 출신이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스버는. 여러분 여러분 제 위에 제목으로 뭐냐면 자신의 직위와 특권을 포기한 그리스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건 뭐냐? 고린도 회당의 회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장의 지위가 높았던 사람에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진리 앞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에요. 이 그래서 복음을 듣자마자 뭐요 바울이 듣던 회당장의 직위나 권리를 포기해 버리고 곧바로 결 저, 기독교를 믿었던 결단의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신앙의 갈급함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영향력 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 존경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다 침례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던 사람이고 아까 유도 족족족그 저, 저, 저, 저, 저, 디도 유스도란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그 그러니까 침례를 같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소스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소스테네 소스테마가 누까요 이게 뭐냐면 그 디도, 유스, 유스도. 그다음에 회, 그리, 그리스, 디도 유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보고 다음으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보고 다음으로 회당장을 맡았던 산이다. 그래서 맡았던 사람인데, 자왜냐면 유대인들이 자 아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유대인들이 그리스보한테는막 대할 수 없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에 워낙 종종을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갈리오가 그 그러니까 다음에 뭐냐면 이 소테나는 사람이 회당장을 왔는데 데코가하고 갈리오 총독한테 가서 자, 이 사람이 말입니다. 어, 그, 신, 다른 신을 막, 그, 전파하고 있어요. 그니까 러이 사람 잡아들이 됩니다. 하고 바울을 고소를 했어요. 근데 갈리오가 딱 보니까 그유대인끼리 어떤 그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야, 나 니들하고 관계없으니까 니들끼리 해결해. 그렇게 갚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16절에 보면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이렇게. 쫓아낼 테니까 그유대인들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회장장 소스테인을 갖다가 법정 없이 그냥 둘께 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돼요? 갈리오가 신경 안 쓰고 관, 관여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느님이 정말 인도하셨다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 하느님이 자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정할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얘기는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요. 네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 때그 스승이었던 사람이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네카의 형입니다 그래서 이 세네카 의 형은 어떤 식이냐면 그무지히게 그 존경받았던 사람이었고요 그 받았던 사람인데 뭐냐면 그이 갈리오 총독이라는 사람이 만약 그 어떤 그런 그 자기가 재판을 해서 판결 을 내리면 그 판결이 판례가 전 로마 지역의 판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존경받았던 사람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떤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를 갖다가 그 스승 세네카의 형이기도 하니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전, 그그전그 전에는 그 원로원의 상원 의원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갈리오라는 사람은 무슨 생이냐면 좀그좀 그러니까 우유부단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뭐냐면 그, 이런 내용이 됐죠. 자, 자기의 현실적인 아기 때문에 빌라도와 같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가지고 유대인끼리 어떤 문화를 피해버렸다는 사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바울에게 는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유대교 사람들한테 무지하게 나쁜 결과를 낳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의 우유부단이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다 역사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유대인들한테 무지하게 안 좋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살 갈리오 총독이 자살로 생을 마감을 해요. 근데 그 세네카를 갖다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가 죽여버려요. 죽여버렸는데 뭐냐면 마찬가지 갈리오도 자살로 어떤 그 자살을 빙자한 타살이었지 않느냐 그렇게 추측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이 알아서 알아, 알아,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나온 게 소스테네입니다. 소스테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죠. 소스테네는 그그 그, 고린도거에 가면 첫 번째 그 감독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고요. 두 번째 감독이 아벌로세 번째, 네 번째 감독이 실루아노, 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에네 번째 감독이 소스테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소스테네가 먼저 나왔죠. 먼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같이 그 같이 쓴 사람을 그 고린 그 소스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의도 터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터지고 난 다음에 자기의 우유부단 자기가 양다리 거쳤던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더큰 그림을 본 사람이 지 않았냐 그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부분자 여기서 보면 그네 번째 줄에 보면 자신의 포지션을 확실히 하지는, 하지 않은 사람 그죠? 그겁니다. 그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회당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바울의 나쁜 점들을 막 지적하고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냐면 너 양다리 거치고 있구나. 왜 네가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느냐 하면서 때렸죠. 그러니까 아이 기회 잘 됐다고 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기독교를 개정하고 바울을 쫓아서 간 사람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 18절에, 18장 18절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자 바울은 더러 여러 말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타고 수리아로 떠날 새브리스킬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더라 깍떡, 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 이를 갱그리아 깎은 게 뭐냐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그것에 감사함으로서 서원을 한다는 얘기죠. 서원을 하기 하는데 노마, 예루살렘 가서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너무 멀니까 이 근처에서 머리를 깎고 난 다음에 그 기간 내에 기간 내에 가서 그 뭐랄까? 기간 내에 가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자기 깎은 머리하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오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이 끝나고 30일 만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먼저 깎아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갔다는 얘기죠. 자, 그러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요 갱그리아 교회에서 누가 나오죠? 갱그리아 교회는 바로 누가 하면 베베가 나옵니다. 그래서 갱그리아 교회 일권. 그러니까 로마서 16.1절에서 보면 이게 나옵니다. 갱그레 교회 일꾼 아, 베백을 너에게 추천하노라. 그래서 주인에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아, 그에게 공선이, 공선할 바를 도와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요? 공선해라. 예절을 지켜라. 그리고 도와줄 것이면 전폭적으로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습니까?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뭐냐면 그... 이 로마서를 쓰고 난 다음에 그쓴그걸 각구성 어디로 갔어요? 갱그리아로 갔죠. 갱그리아에서 베베한테 뭘 했습니까? 베베한테 그 로마서를 로마서 쓴 것을 로마에다 갖다 주라, 로마 교회에다 갖다 주라고 명령 내린 게 바로 베베한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그 당시 뭐냐면 여자는 어떻게요? 해 여자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베라는 사람은 뭐냐면 그 갱그리아 교회 집사였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다 도움을 줬던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한테, 그 당시 여자한테 그 로마서를, 그말나 그러니까 말, 이나 나기를 갖고 로마서를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그 로마서 자체가 그 양피 가죽에서 쓴 거기 때문에 너무 무겁죠. 그니까 러 그걸 하려면 로세가 두세 마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도보로 가면 아, 알포스 삼맥을 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한세 달. 그리고 배로 가면 한두달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시간을 갖다가, 그, 노,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었고요. 경제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로마서 그, 인부들 데리고 가지 않았겠느냐, 보고 있는 거예요. 여자 혼자서 갈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요. 그죠? 그니까, 인부들 데리고 말을 갖고 갈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그 사람들까지 다, 배를 태울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강계치 바로 그, 갱글의 학교에 갔던 거죠. 그렇게 그래, 저갱그레 교회 그 베베한테 저 시킨 거죠. 자, 또또 또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보세요. 며칠 동안밖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베베 집에 갱그레 교회, 그죠. 근데 또 같은 비슷한 사람 있죠. 야손지 그렇죠. 대설론가 이르러 거기 유대인이 회당이 있는지라. 새 안식일을 경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이 돼 있는데, 3주 동안에 다새 안식이라고 있죠. 세번의 안식일 동안 강론에 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일 바르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이 대살로니카 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하느님을 믿고 순교까지 했던 사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유대인들한테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어디예요. 대살로니카 사람의 그그 교회였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베는 며칠 그다음에 그 갱그리아 그, 아, 저, 저, 며칠 그다음에 그 대살로니카 교회는 어한 3주 정도. 그래갖고서 모든 것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믿음보다 훨씬 높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면 이렇게 되있죠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던 사람. 그 다음에 2차 전쟁 때 만난 사람. 헌신적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야선과 배배였다고 라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구원의 서정에 9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소명. 내가 이 소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내가 거듭나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걸 믿고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회심, 그 다음에 회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칭해, 의롭다 하면 칭할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지, 이렇게 나오는 여섯 가지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는 무슨 문제가 되냐면 복음의 4단계만 가르치는데 복음의 4단계, 창조, 타락, 구속, 심판 중에서 뭐예요? 심판은 가르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천년사를 갖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님 오면서 우리가 천년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더 좋은 나라가, 좋은 그 삶을 살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중요한 게 여기예요.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도,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건 예수님의 부활인데 중요한 게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요. 재림한 다음에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얘기죠. 의인의 부활은 결국 천국에 가고 악인의 부활은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간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이끌어져야 되느냐? 중요한 게 뭐냐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그건 누가, 뭐로 만드냐? 성령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는 것이 나온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랑과 희삭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사랑만 있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제 얘기를 해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다 열려야 된다. 뭐예요? 사랑, 신앙, 화평, 그래 오래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게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뭐냐면 마가보면 3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사하심을 어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 성령을 성령에 회방하면 어떻게 요안 된다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그릇이 깨끗해지려면 성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부터 인치심이 나오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도장 찍어갖고 그때까지 유효하니까 그 도장이 있어야 된다. 고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내가 배, 배를 갖다 타고 있는데, 배싹을 타고 있었는데 내가 배표를 잊어먹었어요. 배를 탈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는데 인치심을 놓칠 수 있다. 왜? 성령이 되지 않으면, 성화가 되지 않으면 인치심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위에 보면 영혼 중에 모두 거룩할 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심판받고 영원한 삶,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갈수 있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볼로를 보겠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그, 어, 알렉산드리아 사람이 성경학자였고요. 그 다음에, 어, 에베소, 이제 이 사람이 가서 에베소 교회에서 강론을 하는데 딱 보니까 브리스킬 아골라가 딱 보니까 그때 브리스킬 바울은 브리스킬, 그 에베소 위쪽의 동네에 저, 선교를 갔죠. 그때 브리스킬 아골라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빠진 것같아서 와서 그런 얘기 하죠. 당신, 그, 혹시 그, 성령에 대해서 아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성령을 어, 많이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영적으로 기름험을 받을게끔 얘기해 줘. 그런데 아볼로가 이런 얘기하죠. 나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다. 어디에 아가야가요? 아 고린도 고린도로 가, 가겠죠. 이제 이게 이 장면이 뭐냐면 브루스키라 아울라가 아볼로한테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준 거죠. 성령이 뭐냐? 우리가 오신적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저, 이, 저, 그, 누구죠? 그, 아블러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얘기하죠. 아가야 편지 하나 써주세요.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번 두 번째 감독이 되지 않았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블러가 아가야로 건너가고 가고, 함으로 형제들이 그걸 격려해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8절보면 이는 성경에 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 있게 유대인 말 말을 어기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 말을 증언하는데 아볼로한테 나중에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아볼로한테 너 야, 고린도 한번 가 봐. 이게 문제가 반지 분쟁이 발생했으니까 한번 가 보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볼로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뭐라고요? 갈 마음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가고, 이 사람이 가보고 난 다음에 고린도께서 학을 띈 거예요. 야, 영, 정말 못있겠다라고한게 한게 바로, 그래서 나안 가겠다고 얘기한 게 바로 그런 내용이란 얘기죠. 자, 아볼로 보면, 박식 답하고, 어떻게 해요? 언변이 진짜 좋아하 사람, 좋은 사람이었죠. 아까 아, 말씀드렸지, 다, 아,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의 대가 필로한테 그 대상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거벗고 담대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우선했던 사람. 아까 뭐예요나안 가! 니들끼리 해! 라고 했던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움 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의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렸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바오리, 난바울에게그 다음에, 너는 아블로에게, 너는 개바에게, 뭐 이렇게 이 족보를 썼다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한, 한,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내 파트로 나서 교회가 분당이 된 거죠. 파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쵸? 사도 바울은 황당한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그리스버와 가요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었다. 침례를 베풀지 아니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6장에서 16절에서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에서 침례를 베풀었음이고,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지 베푼 것을 알지 못한다. 고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아덴에서 온건 뭐냐면, 아그 뭐냐면, 그 아덴의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이 그... 스테바나 집에요 스테바나. 근데 스테바나인데 이게 뭐, 뭐가 문제가 있냐면,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 스테바나 집,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을 세를 베풀 정도면, 우리가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거, 존경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족들까지도 모두가 세를 베풀고, 식소까지 모두가 베풀었다. 이것은 대단한, 그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테바나 집은 곧 아가의 여천 절매요 성도 섬기는,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데 너희가 변하이이 이 같은 사람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족한 것을 세웠다는 것은 남을 섬기기를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뭐냐? 뭘 시키는데, 야, 좀 해봐라. 때 싫어요. 못해요. 근데 이거, 해봐야, 이거 해봐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들이요. 자, 그래서 스테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이건 뭔 얘기예요? 스테바나, 스테바나와 그 스테바나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그렇게 얘기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집7절 여러분,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므로, 내 말의 지혜로 하지 않냐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지 않으려고 한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글레오라는 사람은 누구냐? 고린도교회 여성도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는 게 고정도밖에 그 없습니다. 근데 교회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에베소 사람인지, 고린도 사람인지, 갱그래 전혀 모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 교회 잘 대신 교회 에잘알려진 사람인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고린도교회 분열 이 있음을 통보했던 사람이 이 글레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글레오가 글레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스테바나의 자녀들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참고를 해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 그건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라고 보고요 네, 바울 자, 전도형때 아덴에서 침례를 받고 온 집안이 믿음의 가정이 된 집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뭐냐면, 그 아버지가 믿음이 많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자신 자녀들까지, 그다음에 그 식수까지 다그 침례를 받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다음에. 항상 상대편의 아픔을 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가난을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아주 했던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지 않았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가이오를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스도록 축식을 제공한 가이오인데 이 사람은 어 did you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적도 사람도 있습니다. 디도 유스도 왜냐하면 그 자기의 숙식을 제공했다고 이렇게 한, 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그 그 1절 18장에서요. 그대가 긁어 보면 혹시나 그거 아니었을까라고 보고요. 3개월 동안 집을 머물게 해 갖고 로마서 쓰게했죠이 사람이요.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성실한 설립자 중한 사람이었고 신실주, 신실한 주의 일꾼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 마태복음 19장 2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부자가, 부자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바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게 더 쉽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무지 무지 어렵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근데 가이오 같은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있는 걸다 내려놨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정확히 그것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죽게서 와고 부자 청년이 오죠 그래서 내가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야, 그저 뭐야?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때 다 율법 다다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래요? 그렇다면 네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는 사람들한테 주고 그러면서 날 따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청년이 이 말씀 듣고 근심을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남겨놓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자, 네 소유를 다 팔아갖고 가는 사람들에게 다 줘. 그러면 내 보호가 너한테 있을 거야. 그랬더니 뭐예요? 그, 그 청년이 재물을, 재물이 많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나갔죠.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좀 우리가 봤던 것이 뭐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낙타와 밧줄은 발음이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면 우리가 눈 있죠. 눈. 눈은 그 우리가 눈이 보는 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겨울에 내리는 눈이 있죠. 눈이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눈이 똑같죠. 발음 바람, 발음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낙타를 잘못 밧줄을 잘못 해갖고 낙타를 오인한 게 아씨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 낙타에 뭐냐 바늘 끼기 려면 어떻게요? 해그 밧줄에 모든 거다 하나씩 하나씩 불어 아주 얇은 걸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 이제 이 낙타를 이, 이 밧줄 다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요 실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낙타는 뭐냐? 우리가 생각한 낙타는 뭐냐? 돈, 권력, 명예, 그 다음에 그 혈기, 이 혈기를 버려야 돼. 사실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식, 부모,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술, 담배, 그 다음에 마약, 그 다음에 인기, 인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밧줄이라는 얘기예요. 자, 밧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게 하면 돼요. 바로 이게다 버리면 돼요. 버리면 버리고 난 다음에 실만 남았죠. 그실 갖고 딱 하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에 바로. 그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이그 바늘길 끼다는 것은 요 하나만 남겨놓고 다음거다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또 하나 보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 누가 보고면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1 2장1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야. 야 창고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를 헐고 새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한 다음에 쓸 물건들을 갖다 가다 집어넣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곡식사부터 다. 행복한데, 하느님 이 뭐라고 하시냐면 20절 이렇게 돼있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내 농을 내가 데리고 가면, 또 그게 뭐야? 너 그것이 누껏이 돼? 누껏이 돼? 누껏이 돼요? 자녀나 부인껏이 되죠. 그러니까 너왜 헛속을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디도 유스터, 브리스킬라, 아굴라, 야손, 베베, 그 다음에 스테바나, 가요. 이런 사람들은 왜 돈보다 더 귀한 보아를, 그,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돈보다 더좋한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다. 자, 이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마태복음 16장 보면, 천국은 마치 바채감 처진 보화 같은, 같은이, 사람이를 발견하고 숨,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봐 산다. 아니, 보세요. 이거 옛날 과거에는 뭐가 있냐면, 그 전쟁이, 전쟁이 날때 뭐냐면, 이, 그, 그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항아리다가 다 이런 것을 갖다 싸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쌓놓고 났다가 전쟁이 나거나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난다면 몇십 년, 몇백 년 걸쳐 지나다 보면 소작인이 딱 파고다 보니까 진주거나 이렇게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감춰두고 가서 땡빛을 얻어라도 이것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화가 어떻게 있으면 보화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나옵니다. 자 보화를 하늘에 쌓으더라 마태고 10자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좀과동록이고 도둑이 있으니까 쌓아놓지 마. 쌓아놓지 마. 그럼 어디다 쌓아놓아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거예요. 20절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으니까 저주도 도둑질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라고 계시면서 뭐냐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돈도 있고요. 명예, 권력 다 이런 것들 이 있죠. 여기 특이한 게 뭐냐면 강아지. 강아지도 고양이도 뭐예요? 우상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하시죠 그게 뭐냐면 솔타이라 끊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될 수 있다. 그리고 명품도 마찬가지 어떻게 돼요? 그게 나의 우상이 될수 있다. 우리의 명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 뭐 어떠냐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요. 명품을 알다 보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거 사기 위해서 돈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 시켜서 살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니요. 낭비벽이더 많을 수가 있죠. 자 마태복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직. 몸과 영혼을 둘다 죽일 수, 지구로 보낼 수 있는 그 사람을 경애하게 두고요. 하느니 아버지란 얘기예요. 자. 자, 고린서서 10장을 보게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글로에가 그렇게 나오죠. 야, 바울도 배번하고 아벌도 있고 개바파도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어.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해하니까 이거예요. 자, 그럼, 그럼 한번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한번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격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 볼게요. 자, 바울은 뭐예요? 자신이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자기 옳다고 느끼면 절대 그, 그, 그 뜻을 굽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보다 뭐 적이 많았죠 아볼로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 진리에 진리 대한 영혼이 열정이 많아서 브리스킬로아올라가 얘기한 내용들 을다 듣고 경청하고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성령세례에 대해서 아, 바, 알아들었고요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열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북고 담대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우선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그 아까 얘기했지만 너 고린도 교회 가 그랬더니 뭐래요? 아저안 가요. 어그저 진짜 더 지금 안 갈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자. 그게 뭐냐면 자신의 생각이 우승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명보다도 그것이 우승했던 사람, 아니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무 거칠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는 뭐냐면 그 상대를 참 존중했고, 배려했던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티베드로와 우리 사도 바울을 딱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은 성전 미문에 딱그 앉은 뱅이가 있었죠.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 발로 바로 일어나 걸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간단하고 심플하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그죠? 내게 네 있는 것으로 내게, 어, 내게 네, 네, 네네 있는 곳으로 내게 네 주노니, 그러면서 곧 나사렛 이름으로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감성적이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베드로는 누구예요? 무작에 이성적이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리스도파라고 나왔어요. 그리스도파. 근데 이게 그 당시 왜그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라고 되냐면 그그 그 당시 그 근동 그 지방에는요. 누가 사역을 하고 있으면 그 사역지에는 다른 사람이 가지 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데 베드로 가갈수 있다 없, 없다는 얘기죠. 그러고난 다음에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가 어, 돈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온그 유대인들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베드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총해를 받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뭐냐면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상대를 아까 얘기했던 상대의 감정이나 이런 걸 주, 존중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왔다는 것은 결국은 그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내가 봤던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그, 자기, 그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지 않았겠냐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가 있었는데 그리스도파는 맨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저그 그 베드로파, 그리스도파가 있는데 그 제가 봤을 때그 많은 사람도 순위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보면 그리스도파가 있는데 그리스도파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얘기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이래도 좋고 자리도 좋고 그러니까 저기도 포함, 포함되지 않고 여기도 포함되지 않고 중용을 시켰던 좀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한 사람들이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지혜는 자가 어디 있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세대 철학자가, 철학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늘을 알지 못하므로 하느님께서 전도에 미래하는 것으로 민자들을 구하시지 않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성경은요 1600년 동안 한 440여 명이 썼는데 직업도 다양해요 왕도 썼고 서기관도 썼고 그 다음에 그 의사, 어부, 술관뭐빵굽는 사람 여러 사람이 썼는데 이것이 다합쳐지니까 어떻게 요 앞뒤가 다맞더란 얘기예요 내가 전에서 예언했던 것이 후에 이루어졌고, 다 맞아 떠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거, 제가 이거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들었던 게 뭐냐면, 천체 물리학자의 90%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우주의 신비를 보다 보면, 천체 신비를 보다 보면, 이거는 정말 하, 누군가 신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었던 거. 그러 정교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스티븐 호킹은 뭘까요? 스티븐 호킹은 교만해서 그것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질리를 보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는 거야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면 이 스티븐 호킹 같은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게.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든 동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습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성령이 아르켜 줄 수밖에 없어요. 유제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뭐예요? 표적은 뭐예요? 감정적인 거는 얘기예요. 감정적인 거. 그래서 점더 강한 거, 점도 강한 거, 그런 거 찾는데 뭐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건 뭐예요? 이론, 논리, 그 다음에 철학, 사상, 뭐 이런 거 있겠죠.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 근데 그, 그, 그, 그,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에는 믿으라는 것이로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은 다른 게 믿을 게 없어요. 십자가 도 하느님이 죽기까지 순종한 걸 갖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 달릴 때그 두려움이 너무 무섭고 떨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느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느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했다는거 바로 그런 내용이 돼요. 이게 아까 그 구원의 프로세스에서도 제가 설명할 건데 마지막에 한번 나중에 참고를 두려워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24절에 오직 부르신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능력이요 하느님의 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이거에 대한 것이 능력이 되고 하느님의 지혜가 될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번에 보면 자 1장 25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미련하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세부는 그러니까 그 염전한 그 부자집에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공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잣집 아들한테 결혼했는데 요새 신식 공부를 배운 사람한테 결혼했는데 이 문진경 전사가 눈에 착겼어요.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그니까이 사람이 뭐냐면 외국 돌아다니고 일본 돌아다니면서 첩시를 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를 이뻐해 줬던 그러니까 글을 알려주고 글을 배우게 해줬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목포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전라남도 그 신안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표로 나가서 어, 하다가 전도를 받고 신학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신학교 가서 전도사를 갖다 따고 난 다음에 그신안군 주변에 있는 그, 그 교회를 다, 섬에 다 교, 개척을 다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요. <웃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 그 지역, 아주 지역을 다, 다 전부 다 전도를 한 거예요. 참고로 뭐냐면 이 문진경 전도사님의 제자가 누구냐면 김준건 목사님이에요. 시시시에그 다음에 김준건 목사님의 제자가 누구냐면 정광호 목사예요. 대단한 거지. 그그그 그, 그, 그 흐름이 내려가는 거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9절에 뭐라 하냐면 아무 육체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미련한 자를 택했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죄가 아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무슨 얘기입니까요하나님의 전할 때 말과 죄의 아름다운 것은 아니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무슨, 뭐를 했어요? 그 말이 유창하게 잘하고 이런 게아니라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도밖에 없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냐고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야? 그리스도, 그리스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피. 예수의 피. 십자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6절에 우리가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세상의 죄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지혜는, 이 지혜를 통치자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바로. 본디오 빌라도 갈리오 총독,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거라면 했겠어요? 안 하죠. 바울이 진짜 그런 사람이면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소스대에 나갔다 막 때렸겠어요. 갈리오 총독이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바리새인도. 저이 갈리오 청독도, 그 다음에 누구예요이 본디어 필라도르도 본디어 필라도 한 2,000년 동안 욕을 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온 게 이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그 2장 14절에 보면, 육교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어리석게 본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고 얘기하고요. 근데 뭐예요? 그러한 일은, 영,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을 보면 내가 신령한 자들과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네가... 시간이 되면 성령에 의해서 네가 점점 해져. 젖을 먹지 않고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네가 계속 이렇게 어때 육신에 속해서 젖만 먹으려 그러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또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5장 12절에서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왜 너는 아직도 젖을 먹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러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뭐, 뭐, 어떤 사람이냐 자 보세요 맨 뒤에 보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설 3장에 있는 청도들을 보고 너희는 아직까지 젖을 먹고 있는 사람이야 자 보세요 자 고린도전설 13장에 뭐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는 먹었지만 어린 나이아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 나이를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힘이 하나 예수님을 만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 같이 뚜렷하게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이지만 예수님 만나면 아주 뚜렷하게 온전하게 다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어떤 이는 바울에게, 다른 이는 또아볼로라고 하는데, 그럼그 그럼 웃긴 소리 하지 말아. 응? 어?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뭐야? 야, 십자가 못 박힌 게, 너희가 된 십자가 못 박힌 게, 그게 바울이 십자가 못 박혔어? 아니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물 줬을 뿐이야. 그리고 오직 자르게 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침는 인와물 주는 인는한 가지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감을 받는다.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게참재밌는 얘기 하나 나오죠. 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자,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말씀 보면 사랑, 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리스도인데 왜 자랑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자, 왜, 근데 뒤에는 또 이런 얘기 하고요. 본을 받으라고 그러는데왜더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요, 바로 뒤에 보면 본을 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근데 자랑하지 말고 혼란이 오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을 본받고 존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유명한 사람, TV에서 나온 사람, 근데 큰 교회, 뭐 이런 것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을 하죠. 그것은 중요한 겁니다. 자 20번 말처럼 성도요 성도 20번 말씀은 이거 되어 있어요 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성도고 성그 성,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거예요 이스탄자리에 보면 자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건 뭐예요 바로 네가 믿음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야? 아까 20절 보면 뭐예요? 바울이나 아볼라나 개바나 생,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증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들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모든 걸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래요. 중요한 게 이런 거 있어요. 왜큰 교회 가는 줄 아세요? 큰 교회 가면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예요. 사교 모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이득이 되기 위해서 큰 교회를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을 잘 증거하고 성령이 충만하더라도 안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란 얘기예요. 자, 교회는 비즈니스 대상이 됐어는안돼요 교회가 이런 게 들어왔어요. 다단계가 들어왔거든요. 다단계는 바로 만먼신이 바로 꼭대기만 만먼신이에요 근데 전혀 죄식이 없어요.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자, 교회가 뭐가 들어가요? 교회 보면 우리가 밴드가 들어가고 드럼이 들어가고 기타가 들어가고서 뿡짝뿡짝하죠. 교회 문화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을 드렸던 사람이 천사가 누구예요? 바로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왜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다가 우리가 루시퍼처럼 아까도 요한 계시록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반 문화처럼 그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악령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 카페도 있고 도서관도 있어요 교회가 문화가 된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야, 나 어느 교회 다녀? 뭐 이렇게 하면 뭐 자부심 있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있느냐 없냐그같이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또 보겠습니다 자, 고린서 4장이 보면 이거 고기다 와요 나와 아볼로는아볼을 들어서 본인을 보였으니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것 성경 외에는 생각하지 말라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넘어간 건 뭐예요? 교만해진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같이 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너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 보 이거 보세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작년 10월 3일 집회가 있었어요. 요번에 8.15 집회가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온 겁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뭐예요? 내가 성경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 제목 보면 10월 3일 광화문 집회 대형 교단 교회 주도 없이 성도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광희 학교에 누가 시켰습니까? 그 추운데 그 추운 겨울에 이 텐트 하나 속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했던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시켜서 한게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질릴까요? 왜이 사람들이 바볼까요? 이 사람은 뭐예요?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8절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타기 위하여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 어리석 그 사람이 되고, 약하게 되고, 비천해지고, 그리 어떻게 줄이고, 못 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세상이 더러운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뭔 얘기예요?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의도 터졌잖아요. 들어가고, 태장도 맞고, 감옥소도 들어가고, 딱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분은 저는 참 어떻게 보면 바울 과 같은 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 목사님은, 자가 편하게 살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나를 라 위해서, 그렇죠? 나를 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세상이 더러운 것 좀, 쓰레게해는 사람이 됐다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 이거맞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말씀을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게 도표가 맞을지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됐어요. 자, 보세요. 자신이 의대, 하나님 의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자자신이 의가 강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강한 사람은 어, 그 자신이와와 그 하나님의 강한 사람과 비교하면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억지로 끼워 맞췄다 하시지 몰라도 제 경험을 빌려서 한번 작성해 봤어요. 십자가 도가 뭘까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 달리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순종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세상 놀란 바보 멍청이 취급을 받겠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자, 내 앞에 있는 이익을 포기하라고요? 내 앞에 눈 한번 딱 가면 많은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데 그걸 거절하라고요? 바로 이 차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어떻게, 그럴 때 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뒷받침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돌 갖다 밀어넣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럼 구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 자, 자 알지도 못하고 구원 받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받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구원은 이 사람이 알지도 못해요. 그, 자기의 그 의가 강한 사람은. 자기가 왕이니까요. 자기가 하나님니까요. 그런데 근데,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다 가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함으로 받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최종의 목표니까요. 자, 말씀 전파에서 보겠습니다. 말씀 전파 다른 말로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향력으로 볼 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말과 지혜로 상대를 설득시키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도, 희생을, 도의 희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믿음을 보겠습니다. 말씀의 전파가 비슷하지만 믿음은 끝까지 노력하여 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지혜를 이용하죠. 촌지가 필요할 때는 촌지도 이용하고 가끔 가다가불의와 타협도 하고요 나쁜 것을 같이하면서 상대방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친해지죠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 능력과 기도, 간구 외에는 어떻게요? 해 그걸 통해서 상대방과 관계를 유지해 간다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뭘 볼까요? <웃음> 그 다음에 거듭남 한 볼까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그 우리가 그. 그 습관 습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원칙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습관이 되면 어려울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믿음은 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거듭남의 사람번 보면 이거예요. 거듭남은 뭘까요? 빛진 <웃음> 않는 사람은 지위, 명예등으로 거듭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걸볼수 있죠. 그 재야의 생활을 하도 많은 사람. 그 사람이 그 어떤 공사 사장으로 갔죠. 그 그어디그 강원랜드 사장으로 갔죠. 사장으로 가는 데면 어떻게 됐어요? 그 촌지 받다가 걸려 갖고 저거 됐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를 내려놨잖아요. 자남못 주고 촌지 받다가 불명세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너무 너무 많이 봐, 보고 있어요. 자자 자,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날을까 여자는 성형 수술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왜 수술을 계속할까요? 마음이 바뀌지 않고 마음에 순수하지 않고 마음에 성령 받지 않고 마음에 악한 것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얼굴 겉 모양만 뜯어 고친다면 다시 복원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미간에 막 미간에 자그 미간이 찌그러들었는데 미간을 갖다 인상 스음로 이렇게 저 주름이 많이 갔는데 마음을 바꾸지 않고 편하지 않으면요 그게 다시 원상복구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바로 뭐냐면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거듭날 수 있고 된다는 얘기예요. 절제와 인내를 가지고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 는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날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6장 6 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뭐, 뭐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성령을 받는다고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요. 저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자신이 버리는 것과 순종하는 것, 저와 싸우는 것도 순서가 있어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안 바꾸면, 그것이 안 되면 자꾸 자꾸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순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다시 원위치 되고 원위치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가끔 믿는 사람들이 집사면서도 자기는 잡사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는 지켜지지 않고 지키려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유혹에 넘어가니까 잡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버리고 순종하고 죄가 싸우면 끊임없이 다가온는욕 이겨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뭐냐면 우리는,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배웠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육지의 것을 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얘기이 뭐랍니다? 이겁니다. 자, 여와께서 호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가난으로 가라 그랬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아버지도 데리고 가고, 대라도 데리고 가고, 어디까지? 하란까지 데리고 가다 하란에서 죽죠. 그러고 난데 뭐예요? 로또 데리고 가요. 자기 자식이 없다고 로스를 데리고 가죠. 조카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데리고 간다는 얘기죠. 근데 뭐예요? 결국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무수한 벌같이 너한테 그 자손을 준다 그랬는데 아무도 주지를 주지 못했고 내가 받지도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요?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볼까요? 자, 그럼 이사기 하나님은 뭘까요? 이사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야? 육적으로 보면 자, 육적으로 보면 영역은 성자의 성자. 아까 아브라함은 성부의 성부. 그다음에 그 그다음에 성자, 성령이고. 아까는 뭐냐? 아브라함은 육의 육. 육적인 것을 버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혼의 혼. 내 의지. 그러니까 셀프죠, 셀프.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냐면 자, 여기서 나오는 게순정이고 십자가에 도예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혼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바로 이게 십자가의 십자가 무슨 얘기냐 내 것을 버리고 내 의지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렸을 때 그때 뭐예요?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뭐예요? 할수 있는 방법은 순정이라는 거예요 순정 자, 그러면 야곱의 하느님은 뭘까? 야곱의 하느님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인데 뭐냐면 그건 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제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통치, 성령의 동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바로 이 내용들인데 이 내용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힘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힘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육정을 선택하느냐, 영정을 선택하느냐, 에서내 인생은 바꿔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인물 강을 보면서 배웠던 레슨이 뭘까요? 첫 번째 버리고 떠나라. 그리고 하늘에 보화를 보물을 쌓아두라 해요. 무슨 얘기죠? 이 세상 것을 버리라는 얘기죠. 이 땅에 있는 것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육적인 것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아, 십자가 기루돼 있네. 십자가의 도는 자기의 뜻, 의지, 지혜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순종이란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